마블과 DC코믹스입니다 와우. 혹시 신동 오빠 네? 마블과 DC코믹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차이점이요? 정확히 알고 있죠 일단은 회사가 달라요 아... 몰랐죠? 상당입니다 <웃음> 그리고 유명한 캐릭터들이 대표하는 게 있잖아요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슈퍼맨이라든가 배트맨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파이더맨? 뭐이 정도가 있겠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쉽게 캐릭터로 진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있다 보니 누가 최강일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이라는 주제로 영화도 개봉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고다크 확장판의 첫 주제로 마블과 DC의 최강 캐릭터를 가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블 코믹스의 최강 캐릭터를 준비했습니다. 와우. 판단 기준은요. 마블 코믹스 팬들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티어를 기준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티어란 단, 층을 의미하는 말로 마블 코믹스 팬들 사이에서는 캐릭터의 힘을 구분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높은 등급을 뜻합니다 다양한 마블의 캐릭터만큼이나 많은 티어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9등급에서 1등급 티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9등급 티어는 하나의 국가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인데요 헐크, 헤라클레스 블랙하트, 토르 등이 9등급 티어에 속합니다 헐크가 벌써 나와 당황하셨다고요 마블 세계관에서 봤을때는 구등급 이라는 것 물론 물리적인 힘만 놓고 봤을때는 엄청나게 센 캐릭터 맞습니다 기본 파워 100톤! 분노하면 할수록 무한대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는데요 어, 헐크를 화나게 하는 것은 금물! 또 금물이겠네요 천둥의 신 토르 역시 헐크에 버금가는 힘을 갖고 있어요 뛰어난 근력뿐만 아니라 번계 마법도 구사할 수 있고요 광속보다 빠른 비행 능력을 갖추고도 있죠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도 모자라 낯가리는 묘니르에게 인정까지 받았으니 토르는 욕심쟁이 우후훗 8등급 티어에는 온슬로트, 메피스토, 실버 서퍼 등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엑스맨에 등장하는 프로페서 엑스 자비에와 매그니토의 사악한 인격이 결합한 온슬로트 와... 가히 최강의 빌런인데요 합체 빌런인 만큼 능력도 두배 주먹질 한방에 저거 노트를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실버 서퍼는 마블 코믹스의 판타스틱 4에서 판타스틱 4와 대립하는 캐릭터입니다 8등급 티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진짜 많죠? 7등급 티어에는 얼티밋 둠, 고트라이더, 닥터 스트레인지 등이 있는데요 최근 영화바로큰 흥행을 거둔 닥터 스트레인지가 7티어네요 어머 반가워요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용하는 도구와 능력은 하나같이 사기급.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망가진 도시를 복구하고. 로마노. 절대 빌런을 시간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자존심 빼면 시체인 로키가 그를 신으로 인정할 정도니까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강한 데에는 주문을 통해 신 드레임을 빌려 쓰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히어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훗날 초월자들이 몰려와 힘을 준 대가로 신들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거부합니다 신들의 명령을 거부한 닥터 스트레인지 그의 운명은 스포가 될수 있으니 뒷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6등급 티어로는 프랭클린과 비욘더가 있습니다 헐크,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등을 물리치고 초딩 히어로가 티어 6을 차지했는데요 프랭클린 리처드는 판타스틱4의 미스터 판타스틱과 인비저블 오만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무려 10살 때부터 신생아 우주를 창조했으며 위기의 순간 죽었던 히어로들을 되살리기도 하죠 우주 5대 본질급을 제외한 악당은 상상만으로도 적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역시 영화나 현실이나 제일 무서운 건 초등학생이라니까요. 5등급 티어에는 갤럭투스와 와처 등이 속합니다. 갤럭투스는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우주 5대 본질 중 하나입니다. 우주를 누비며 별을 먹어치우는 설정에 걸맞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갤럭투스는 부하들도 이끌고 다니는데 그중 하나가 6등급 티어의 실버 서퍼입니다. 별을 먹어치우고 6등급 티어를 부하로 둔빌런이라말 안해도 느낌 오시죠? 와 진짜 히어로들의 능력이 상상을초월해가지고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마블 세계관의 강자들입니다 뚜둥 4에서 3등급 티어에는 코즈믹 컴퍼스와 풀템 타노스가 나란히 랭크되었습니다 코즈미 컴퍼스는 마블 세계관에 존재하는 5대 본질에 속하는 캐릭터인데요. 인피니티는 공간, 데스는 죽음, 오빌리비아는 망각과 무, 이터니티는 시간이라는 각각의 본질이 의인화된 존재로 서로 얽히고 설킨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5대 본질을 갖고 있는 힘의 차이는 팬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데, 이터니티는 이들의 수장인 만큼 한 단계 더 높은 티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터니티와 함께 풀템 타노스가 3등급 티어에 나란히 랭크되었는데요. 비슷한 티어만큼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타노스가 데스를 좋아하는 것인데요. 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의 고향과 동족을 몰살시키고 지구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타노스의 무시무시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데스는 데드풀과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음,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러브스토리 같죠? 풀템 타노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본내 타노스의 티어는 8등급이지만 3등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했기 때문인데요. 마블 역사상 가장 사기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무기이며 타노스를 일명 템빨 왕이라는 별명을 불리게 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무기를 득템한 타노스가 온갖 캐릭터들을 꺾고 다니는 바람에 한때 SNS상에서는 풀템 타노스 대 모든 만화 캐릭터라는 가상 투표가 있었을 정도였다네요. 2등급 티어에는 피닉스 포스와 리빙 튜리뷰널리 랭크되었습니다. 먼저 피닉스 포스는 불사조입니다. 본래는 3등급 티어인데 풀파워가 되면 마블 5대 본질이 모두 덤벼도 이길 수 없는 넘사벽이 되어버리죠. 다만 피닉스 포스가 풀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한데요. 마블 역사상 피닉스 포스를 감당해낸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진 그레이입니다. 영화에서 스승인 자비의 교수마저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슈퍼 파워는 정말 살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블 세계관에서 2인자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리빙 트리 뷰널은 집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전지전능한 우주적 존재입니다. 그는 세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각기 필요, 공평, 보복을 상징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들의 재판관 역할을 하죠. 앞서 소개한 모든 티어 등급의 캐릭터들을 소환 가능!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완전 핵사이다 같은 능력이네요. 지금까지 소개된 캐릭터들은 평행 세계에 똑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하지만 2등급 티어의 랭크된 리빙 트리비널은 평행 우주 통틀어 딱 하나입니다. 아니 그럼 온리 원이라는 말인데 그렇죠. 이렇게 유의무이한 존재가 인자인 이유는 왜 때문이죠? 왜죠? 그렇죠.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를 만든 절대 강자 원 어버브 얼입니다. 리빙 트리비널이 내 위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며 원어브 오브 올의 존재를 처음 언급했는데요 너무나도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등장합니다 특히 판타스틱 4에서는 죽은 싱을 살려주고 덤으로 리드 리처드 얼굴에 생긴 상처를 지우개로 쓱쓱 지워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치 만화가처럼 말이죠 때문에 많은 팬들이 원어브 오브 올을 마블 세계관의 창조주인 원작자 팬니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수많은 마블 코믹스 영화들의 그가 까메오로 출연하는 이유도 자신이 창조해 놓은 세계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둘러보러 오는 게 아닐까요? 와우, 나이스 스피트. 스피트. 마블 코믹스 최강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티어는요 팬들이 재미로 만든 수치이지 만화나 영화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측정된 티어보다 더큰 힘을 낼 수도 있고 9등급과 7등급이 싸웠을 때꼭 7등급이 이기는 법도 아니라는 사실! 이야 정확하고 있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마블 코믹스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DC 코믹스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게 하세요 Others.